안녕하십니까 1월 16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비증시는 장초반 월가 은행들이 충당금을 늘리며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약한 경기침체는 이미 시장에서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네요.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금융주인 JP모건과 시티그룹 그리고 벤커브 아메리카도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지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로 3개월 연속 하락했네요. 유가는 중국의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지만 앞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증시 변동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금융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넷플릭스와 P&G n 등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가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의 수요 회복세에 따라 유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중국 정책의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낯삭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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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은 11,1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0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1,1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1,0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월 16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이벤트 일정도 없습니다.